그동안 외출을 너무 안 했더니 슬슬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제일 쉽게 갈수 있는 곳이 서울 명동 거리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벌써 봄이 지나 여름이 이만큼 다와 있는 듯 했어요. 특별히 갈 곳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명동 여기저기를 걸었는데 명동길은 정말 역사가 살아있는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옷차림이 참 가벼워졌습니다. 명동은 유행과 쇼핑, 관광의 중심이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많은 쇼핑센터가 생겨서 이제는 옛 명성에서 멀어졌지만 그래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은 명동입니다. 명동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이 지역을 가리키던 이름인 명내방에서 유래되었는데 당시 명내방에는 종현종고개, 이현진고개, 동현구리개 등 여러 고개가 있었습니다. 종현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주둔하며 숭례문에 있던 종을 걸어둔 데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1898년에는 명동성당이 들어섰습니다 진고개는 땅이 질어서 구리개는 뜨기 불빛이어서 붙은 이름으로 약방이 질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옛 명동의 모습은 지금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명동은 시대를 따라 변화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명동을 상징하는 제일 큰 건물은 명동대 성당입니다. 1898년에 준공되어 역사가 120여 년이나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그대로 지켜본 성당입니다. 사적 제258호로 지정된 명동대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본당이며 한국천주교 신앙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명동의 본격적인 변화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가로이자 문화와 위락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전후 복구 과정에서 금융, 문화, 상업, 위락 등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면서 명동은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시대 명동은 서구의 유행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양장점과 양복점, 양화점, 미장원 등이 밀집하기 시작했고 최신 유행을 이끄는 대표적인 소비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강남과 여의도 개발에 따른 주요 기능의 이탈과 1980년대 명동성당 주변의 시위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명동은 잠시 쇠퇴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업가로로서의 지위와 변하지 않는 상징성으로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특히 과거 명동의 문을 열었던 외국인이 주된 소비계층으로 급부상하면서 명동은 다시금 특별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오늘날 명동의 모습을 다시 변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거리를 걸어다니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분들을 전보다 훨씬 쉽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명동은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제 일본인 친구들도 휴가 시즌을 맞아 매주에 걸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가는 선물 중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K-뷰티는 이미 한국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이기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쇼핑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동에는 같은 브랜드의 매장이 이 3매장 건너 지점이 있을 정도로 화장품 매장을 찾기가 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화장품 쇼핑을 할 때에 명동을 찾곤 하는데요. 이전에 해외여행을 했을 때 현지 화장품을 구매해보고 싶었지만 피부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만큼 효능 등을 알수 없는 게 은근히 아쉽더라고요.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 상품 자체도 외국어로 설명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호객 행위를 하려는 모습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쇼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한국하면 생각나는 것중 하나가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요. 얼마 전 한국을 찾은 일본인 친구도 길거리 음식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름 시즌 한정으로 열리는 방포 한강 공원의 방도깨비 야시장에 한강도 구경할 수 있겠다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친구들과 방문하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겹치는 메뉴가 많았고 접근성도 관광객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명동에 데리고 갔었는데요. 가격 위생적인 측면에서 말이 많은 명동 야시장이지만 찾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특유의 왁자지껄한 분위기나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워했었어요. 명동에는 주변 관광지로 경복궁 서촌, 북촌 인사동, 익선동, 광장시장 등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서울의 주요 관광지이기도 하고 한국 고유의 감성이 담긴 장소입니다. 이렇게 명동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꼽아봤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관광 차원에서 특화된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주 교타 명동대성당은 명실공히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이자 심장이다. 이곳은 한국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탄생한 곳이자 여러 순교자의 유예가 모셔진 곳이기도 하다. 2000년 교회사 안에서 유례없이 한국천주교회는 한국인 스스로의 손으로 창립됐다. 한국천주교회의 출발은 1784년고 이승훈이 국경에서 영세한 뒤 귀국한 때로부터 치지만 그보다 4년이 앞선 1780년 1월 천진남에서는 권철신을 중심으로 하는 강학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당시의 저명한 소장학자들은 천주학을 접하게 된 것이다 옛 명동대성당 그해 가을 서울 명료방에 살던 폭력관 김보문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 천주교에 입교하고 자신의 집에서 교회 예절 거행과 교리 강렬을 열게 된다 그럼으로써 수도 한복판의 결에 구원성업의 터전을 닦았고 바로 이곳에 오늘날 한국천주교회의 산역사인 주교가 명동대성당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승훈 정약전 삼명제 권일신 형제 등이 이벽을 지도자로 삼아 종교 집회를 가짐으로써 한국천주교회가 창립됐으나 이 신앙 공동체는 이듬해 형조금리 형조금리에게 발각돼 김보무가 경상도 단장으로 유배되면서 해체됐다 그후 1882년 명동은 한미소 조약의 체결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예견한 제7대 교우장 불랑주교에 의해 성당터로 매입된다 불랑주교는 이곳에다 우선 종년 서당을 설립 운영하면서 예비 신학생을 양성하는 한편 성당 건립을 추진해 함불 수호 풍상 조약 1886년을 체결한 이듬해인 1887년 5월 대지를 마저 구입하면서 그해 겨울부터 언덕을 깎아내는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 이때 신자들은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정지 작업에 나섰는데 플랑주교는 파리 외방전교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들의 신앙적 열성을 이렇게 적고 있다 남자 교우들은 사흘시 무보수로 일하러 왔는데 그것도 12월과 1월에 큰 추위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할것 없이 이 일에 놀랄만한 열성을 써았고 그들은 신앙과 만족감에서 추위로 온 손을 녹일 정도로 참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옛 명동대성당 신자들의 열성으로 시작된 주교자 명동대성당의 정지작업은 풍수 지리서를 내세운 정부와의 부지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4년이 지난 1892년 5월 8일에 가서야 기공식을 갖는다. 그 사이 초대 주임 불랑주교가 1890년 선정하고 두세 신부가 이대 주임으로 부임했다. 성당 설계와 공사의 지휘감독은 코스트 신부가 맡았는데 그는 약현 현중림동 성당과 용산신학교의 설계 감독도 맡았다. 코스트 신부가 1896년 선종하고그 뒤를 이은 푸안넬 신부의 이르러서야 성당 건축을 마무리 짓고 드디어 1898년 5월 29일 성신 강림대축일에 조선 교구장 미텔 주교의 집전으로 역사적인 축성식을 가졌다. 옛 명동 대성당 기공 후 무려 12년만에 완공된 주교좌 명동 대성당은 순수한 고대 양식 건물로 그 문화적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사적 제258호로 지정된 주교자 명동대성당이 준공된 후그 지하 묘역에는 기예병 임박해 당시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유해를 안치해왔다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의 첫 입국해 기해년 1839년 9월 12일 순교한 앵베르 주교와 모방신부 샤스탕 신부는 세남토에서 군문효수의 형을 받은 후 한강변 모래밭에 매장됐었다 순교한 지약 20일 후 7,8명의 신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세 분의 유해를 거두어 지금의 서강대학교가 소재한 노고산에 4년간 매장했다. 그후 유해는 1843년에 삼성산으로 이장됐다가 1901년에 이곳으로 모셔졌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